웹페이지가 왜이 모양인지 궁금하다면요. 개발자 도구 엘리먼트 탭을 열거나 오른쪽 클릭 검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조사하고 싶은 태그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보면 스타일스 탭이 있어요. 이 탭은 태그가 왜이 모양인지를 보여줘요.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요. 제목이 파란색인 이유는 레드가 블루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태그 디자인을 바꿔보고 싶다면요. 제일 위에 있는 엘리먼트 스타일을 변경하면 인라인 방식으로 코드가 바뀝니다. 물론 파일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에요.